1. 인간관계 형성에 흥미를 못느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본인의 목표성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도 조용히 하고 남들에게 눈에 띄는 행동 자체를 안합니다. 2. 은근한 개인주의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피해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트러블 없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3. 친구 바운더리는 좁지만 매우 깊음 인간관계 형성에 관심 없지만 한번 친구가 되면 사소한 것까지 챙겨줍니다 이 친구의 특이사항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친구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커버해줍니다 오늘 도시 청해 주시여서 겜스 헤드네 j a e 상 y u n a n s n y o Tong h STJ 1 My Honin Shingo h a s i STJ World Membership a c a e Hashi m a n See for e n s n o n n g n m d n Total n e g a t i v e Benefit y o New l e